내 입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친구가 나에게 말해준 슬픈 이야기다. 이전에 그는 부대에 근무하면서 산악특수부대에 소속돼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그의 상관인 A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10여 년전 어느 저녁 부대 부근의 산중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산간에서 일어난 사고였기에 A의 부대에도 즉각 구조 명령이 발령 됐다. 하지만 길조차 없는 산중이었던 데다 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출동하게 됐다. 결국. 그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후 반나절 가량이나 지난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들의 필사적인 구출 작업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생존자는 거의 없었다. 사고 처리를 대충 끝내고 그가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다. 그리 기분 좋지 않은 임무를 끝낸 그는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부하들을 데리고 단골 술집으로 갔다. 그들은 각자 안쪽의 박스석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임무 종류의 해방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술에 취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잠시 후에 A는 자신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술집의 바텐더들은 쉴새 없이 자리를 옮겨가며 부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단한 명도 그의 곁에는 오지 않았다. 조금 쓸쓸한 생각으로 그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평소 친하게 지냈던 가게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와 눈이 마주친 여자 사장은 한껏 미소를 띄우며 정말 귀엽다고 말했다. 귀엽다는 소리를 들어 묘한 기분이 된 그는 당황해서 왼쪽 옆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왼쪽 옆의 테이블 위에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오렌지 주스가 들어있는 잔이 하나 있었다. 그날부터 그의 주변에선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혼자 식당이나 찻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잔이 두 개씩 앞에 놓인다. 또 아무리 붐비는 열차나 버스 안에서도 그의 왼쪽 옆의 자리는 어째서인지 비어있는 채 아무도 앉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정말 귀엽네요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부하들에게 귀신같은 사람이라 불리던 그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부하에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묘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 일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부하는 말하기 어려운 듯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인데요. 최근 상사님 옆에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붙어 다닌다는 것을 저희 동료들이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작은 여자아이? 아, 예그 부대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계속 상사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보였다가 또안 보였다가 하는 것 같던데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 A의 등에 소름이 쫙 끼쳤다 A는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물어보았다 아예 제가 직접 본건 아닙니다만 아마 그때 그 비행기 사고 최례를 끝내고 돌아온 그 다음부터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A는 기억해냈다 그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잔해 속에서 그가 안아올렸던 작은 사체를 그후에인는 가까운 절에 가서 소녀의 영혼을 위해서 극진하게 공양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는 그의 주변에 작은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